네,皆さんこんにちは. 자, 여기서는 일본어 1말하기 어, 시험이죠. 음, 마기 시험에 관한 것을 조금 음, 얘기합니다. 아이, 자, 기 시험 먼저 필수 문제 하고 어, 뭐, 뭡니까? 선택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필, 필, 아, 필, 필수, 아니, 필수 문제입니다. 어, 잠깐만요. 어, 자, 이거죠. 먼저 1번, 2번. 임안지ですか? 응. 지금 몇 시입니까?인데 이걸 제가 시계를 가리키면서 어, 그렇죠. 어, 그 묻는 거죠. 아이, 자. 이거. 어.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면은 어, 10시 20분이죠. 아이. 10시 20분 です. 10시 20분 です. 아이, 이거 8시 10분. 아이. 8시 10분 です. 8時10分です。はい、じゃあ行こう。お、あ、7時7時です。7時です。0 25分。はい。4時25分です。4時25分です。はい。勝分。9時5分です。9時5分です。 두시 2시 반, 二시반です二時半です。 2시 아니면은 二時三十分です二時三十分です。 음, んはいじゃあいこう僕よはいじゃいごうの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です 550円です とんかつはいくらですか? 860円です 860円です お好み焼きはいくらですか? 980円です 980円です 寿司はいくらですか。はい。あ寿司定食上。寿司定食。はい。寿司定食はいくらですか。はい。千三百円です。千三百円です。はい。牛丼はいくらですか。三百四十円です。三百四十円です。ラーメン。 라면メンはいくらですか7 3 0円です7 3 0円ですはいじゃあターメンターメン。ターメン。ターメン。ターメン。ターメン。ターメ 5번부터 볼게요. 일본어의 メンターメン。ターメン。ターメン。 일본어 수업은 몇시부터몇시까지예요 음, 그러면 자기 수업, 응. 음. 아홉시 수업이면, 은 아홉시부터 음. 열한시까지죠. 네. 그지から 열일지までです. 그지から 열일지までです. 열한시 11시 수업이면, 응, 음. 열일지か시까지までです 열일지から 일지までです. 오후 한시 수업이면, 응, 음. 1時から3時までです1時から3時までですはい四番日本語の授業は何曜日ですかあいる方のその無数曜日ですかじゃあはいおれよも月曜日です火曜日火曜日です水曜日水曜日です木曜日木曜日です金曜日は 金曜日です。はい。7번.はい。今日は何月何日ですか?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이거는 96쪽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건 참고하세요.はい。お誕生日はいつですか? 이건 생일 언제입니까? 이거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96쪽 참고하시고요.はい。9번.日本語の授業はどうですか? <웃음> 일본어 수업 은어떻습니까 음. 어머라이데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무즈까시이데스 어, 어렵습니다. 간단데스. 음. 어, 간단합니다. 막 이런 거어 형용사 어, 적당한 거 형용사 아니라도 말만 맞으면 됩니다. 어, 쓰면 됩니다. 아이. 10번. どんな人が好きです か?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어, 예를 들어 예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키레나 人が가 스키데스. 라든지 음. 어재밌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머시로이 히토가 스키데스. 이런 식으로. 1 1번どんな食べ物が好きです か?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어. 그러니까 어이시 타베모노가 스키데스. 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라든지 뭐 알아서 여기 1 3 4 조금 참고 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아이. 기라이나 모노아는 뭡니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기, 기, 싫어하는 거니까 뭐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거 싫어하는 거 뭡니까? 음 어, 뭐, 마, 이거 알아서 생각하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아이, 에, 자, 막 어, 필수 문제는 그렇죠 알아듣는 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맞죠? 가리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바 난지ですか? 음, 그리고 이거 어, 음식 이름도 대충 알겠죠? 어, 돈까스, 우동, 라멘 그런 거는 일상 생활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오코노미야키 스시대죠스시는 알겠죠? 어, 규동. 규동, 소고기 덮밥 그런 거 어? 조심하시면 되고요 에, 이거죠 이건 알아들어야죠. 제가 랜덤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 랜덤으로 제가 한번 음, 물어볼게요. 아이. 그, 그그 자리에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 시, 시, 칠 때는 이거 볼수 없어요. 소 서리만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どん人が好きですかどんな人が好きですか 今日は何月何日ですか今日は何月何日ですかはい日本語の授業は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日本語の授業は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はいどんな食べ物が好きですか どんな食べ物が好きですかはいお誕生日はいつですかお誕生日はいつですか嫌いなものは何ですか嫌いなものは何ですかはい日本語の授業は 何曜日ですか？日本語の授業は何曜日ですか？はい。日本語の授業はどうですか？日本語の授業はどうですか？ 아이, 자, 5번부터 12번까지 다 말해봤어요. 자, 이걸, 어, 그럼 자신이 없는 사람은 몇번은 반복해서 들으면서, 어, 그 먼저 알아들어야 되니까 문제를, 맞죠? 어, 어,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예, 자, 이 동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수고하셨습니다お疲れ様습니다